성주운이 들었다 대운이 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착착착착착착 움직여지게 된다 올 한해는 일단은 머리가 비상하게 움직이거든 음 너무 서두르지만 마라 돈 따라온다고 일 바쁘다고 건강 밀어뒀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따라오는 수준이니까 77년 정사생 우리 뱀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뱀띠 여러분들이 뭐요 올해 47이 돼서 성주운이 들었다 대운이 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건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성주운이라는 건 대운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7수에 꼭 대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7수 9수 우리 정사생 여러분들 작년 한 해까지 좀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조금 어떻게 넘어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오냐다 오늘은 다 정사생하고 뱀띠 마흔일고올한 해는 줄줄이 엮인다. 줄줄이 엮인다.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풀어보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착착착착착착 움직여지게 된다.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난 요것만 생각했는데 요게 따라와. 하나를 얻으려고 갔다가두 개가 되고 두 개를 얻으려고 갔다가네 개가 되는 형국이다. 올한 해는. 올한 해는 일단은 머리가 비상하게 움직이거든. 돈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이 한 찬란하게 뭔가가 탁탁탁탁 잡혀요. 구상이 막 머릿속에 구상이 딱딱딱 딱 잡혀나가는 형국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라. 대신에 너무 급하게만 움직이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만 마라. 잠잠하게 때를 봤다가 준비를 했다가 확 잡아먹으라는 얘기지. 뱀띠잖아 금전적인 것보다 올해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을 얻고 사업적인 거나 일적인 거나 뭔가 확장이 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뭔가 승진수가 있다거나 내 계급이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다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뭔가 따라올 수도 있겠죠. 조금 돈을 내 수중에 가질 수 있는 한 해다. 건강상으로 봤을 적엔 대장 쪽이나 건강검진은 안 해보시거나 하셨으면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 검사를 하셔서 그게 용적이냐 암이냐 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 올해는 건강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돈 따라온다고, 일 바쁘다고 건강 밀어뒀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요. 올한해 건강검진 좀 해보시고 움직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사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따라오는 수전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되 상의를 하시거나 운용공론 하셔서 어,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운때는 드는 한 해에요 운때는 드는 한 해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람마다 좀 편차적일 수 있다. 반반 나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올해는 어느 달에 태어나고 또 어느 시에 태어났는지 따라서 도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철학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생의 통 체적인 걸,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를 봤을 때이 정사생의 운기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정사생 여러분들은 서두르지만 않으면 올해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읽을 것이다. 새롭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첫 출발이 좋다. 2023년 개미년에는 잘 되셔서 부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